제가 왜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전과 똑같은 욕심, 개체성을 써놨죠 근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원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죠 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근원 vs 잠재의식의 2편입니다 쓰리지 2편이에요. 2편. 어, 2편부터 바로 보시지 마시고 어, 1편 근원 vs 잠재의식 근원의 힘이 힐튼 호텔을 만들다. 쓰리지 있죠. 요거를 먼저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2편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어, 되실 겁니다. 어, 지난 1편에서는 근원의 일치가 되게 됐대. 근원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그게 이제 일상이 되거든요. 그 일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사례를 힐튼 호텔의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원과 일치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일치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 이야기도 드리고 또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드릴 겁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사람들이 흔히 뭐 감으로 근데 그 감이 어디서 오죠? 내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근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 1편에서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렸던 부동산 사업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이제 강남 쪽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쪽이 이제 부동산이 되게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했던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뭐 기법이나 이미 부동산적인 뭐 기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마스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기법에 대해서 머리로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마스터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지난번 힐튼 호텔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자리에 바로 근원이 함께하게 됩니다. 물론 근원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들에는 근원이 함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든 투자들이 마찬가지지만 뭐 저도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뭐뭐 모든 채권 투자 다 해봤죠. 근데그 투자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죠? 투자의 수익을 결정하는 제일 핵심 이것만 있으면 사실 다른 건다 필요 없다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죠.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 매도의 타이밍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근데 이 타이밍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들의 트레이닝을 뭐 시스템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직접적인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내리는 매매에 의해서는 영감, 직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이 뒤에는 뭐가 있죠?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근원 우리가 근원을 잘 모르면 뭐 내면의 힘뭐 신, 뭐 참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이것들이 사실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근원의 일치에 있는 상태일 때 내가 근원일 때즉그 타이밍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신의 한수다 신의 한수 신의 한수다 그 말이 바로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죠 신이 내리는 한수와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한수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알파고와, 어, 우리, 그, 바둑, 어, 바둑의, 어, 최강자, 이세돌 구단이 대결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알파고한테 계속 졌어요. 계속 졌는데, 알파고를 꺾을 수 있는 건 어떤 거였죠 근원에서 나오는 신의 한수예요. 그 바둑의 한수, 딱돌 하나를 갖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돌 하나 때문에 알파고를 꺾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판세가 완벽하게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예요. 우리가 매매든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든지 몸으로 하는 거든 머리로 하는 거든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그 선택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영감. 사실은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저는 상대적으로 사실 유튜브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뭐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뭐 재미가 막 있어 가지고 막 화려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 대단한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가 아직까지 생존을 해 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어 이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진입했던 시점이 2018년도에요 대부분이 2018년도 이제 빠르면 17년도거든요 제가 시작했던 2016년도만 하더라도 유튜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거의 없었어요. 었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입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 쟁쟁한 유튜버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일찍 시작한 거예요. 일찍 시작해서 그들보다 먼저 선점하고 기반을 닦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영감에서 나왔죠. 사실 저도 제가 어떤 방송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백그라운드는 엔지니어, 그리고 성공학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업하면 은아뭐 치킨 사업이라도 해볼까? 뭐 피자 사업이라도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치킨 사업 그걸 레드오션이야.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은 이미 검증된 레시피가 있고 이미 검증된 성공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업을 런칭을 했는데 뭔가 없잖아요. 벤치마킹할 것도 없고 뭔가 끌어줄 멘토가 한국에는 없잖아요. 완전히 국내 최초의 사업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알려야 되는가 저는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뭔가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그 유일한 방법을 근원이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지금까지 제가 성장을 하게 된 주식회사 오서 석세스 때가 지금까지 성장을 하게 된 기반이 되었던 거죠. 뭐 얼마나 성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이 전전 영상이죠. 어, 구독자 5천 유튜버의 수익, 비즈니스 수익에 대한 영상도 찍었으니까 그 영상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아 그러면 그 근원, 내면, 나의 참자큰 나가 언제 작동하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내가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실 또 근원과의 일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원이 작동하는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제가 일부러 이것을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쓰면서 이거를 부정적인 것이고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는 지점. 그 부분이 어떤 거죠? 아, 누군가가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내가 그, 그걸 봤을 때그 차를 타고 싶잖아요. 그럼 그 차를 타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뭐죠? 욕심이죠.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나도 먹고 싶잖아요 TV에서 맨날 맛집 탐방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나도 먹고 싶죠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뭐죠? 욕심이에요 바로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과 바로 그 차를 타고 싶은 마음과 그 집을 사고 싶은 마음과 멋진 곳을 여행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모두 다 욕심이죠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어떠한 자극에도 내가 반응을 하지 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억누르려고 해요. 맨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정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욕심은 부정적인 거다 라고 생각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만들게 되죠. 모든 목표들은 사실 근원에게 단 일도 빠짐없이 전달이 됩니다. 아주 아주 분명하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근원은 이 욕심을, 이 목표를 이뤄지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원이 할 일입니다. 나는 단지 이것을 내 욕심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전달하는 과정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부정성을 넣어버리게 되죠. 그것이 원하는 것이 달성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근원에게 전달되는 것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한, 이 욕심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욕심을 만나게 돼요. 어떤 거냐면 이 근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끌어당김 법칙이 돈을 끌어온다.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끌어당김 법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고 가장 배경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비슷한 것끼리 끌어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like, attract, r i g h 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비슷한검끼리 뭉치는 겁니다. 물은 물과 섞이고, 기름은 기름과 섞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 화학에서도 작동하고 있고요. 우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전과 똑같은 욕심, 개체성을 써놨죠. 근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원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번에 아까 전에 아이러니하게도 개체성, 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것들은 신과는 다른 상태예요. 신은 모든 것들이 완벽한 상태입니다. 모든 게 이미 풍요로운 상태예요. 완벽하고 평화롭고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온전하죠. 하지만 이 욕심이 나오는 상태, 이 개체성이 있는 상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원하는 것이 왜 생길까요? 내가 저게 없다는 것에서부터 생기게 되죠. 없다는 감정이에요. 이 없다는 감정과 근원의 감정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근원의 힘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나의 이 개체성, 나의 에고라고 표현하게 되죠. 이 에고는 근원과 같아질 수가 없게 돼요. 에고와 근원은 내가 이것들을 계속 욕심을 갖고 있는 순간에는 같아지지 않게 돼요. 처음에 욕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촉발돼서 근원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다시 똑같이 욕심에의해서 이것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즉,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처음엔 욕심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여기서는 어떤 과정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릴리징이라는 과정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 허용하기, 비우기, 놓아버림, 흘려보내기, 사랑, 감사, 인정하기, 용서하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뜻과 내용들입니다. 언어가 다를 뿐이죠. 이 과정이, 없게 되,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똑같이 개체성, 욕심, 애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근원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그 일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릴리징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내려놓음, 허용하기, 비우기, 놓아버림, 용서하기, 인정하기, 받아들임, 사랑하기, 감사하기, 이와 같은 단계들이에요. 이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어떤 거죠? 세도나 메소드라는 겁니다. 레스터 레버드 선생님이 먼저 깨달아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걸 계속 세도나 트레이닝 협회에서 체계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헤일 두와스킨 선생님이 교육을 하고 계시고 제가 그걸 배워와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원의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기가 우리가 막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저항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개체성 욕심이 바로, 이게 바로 저항인 겁니다. 여기가 바로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죠. 시각화하니까 그게 이루어진다. 화고하니까 그게 이루어진다. 시각하고화고하니까그 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루어지게 된다. 뇌의 변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체입니다. 의식체. 뇌를 무엇이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나요? 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뇌신경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게 어디까지 밝혀냈죠? 그냥 뇌에서 호르몬이 작동하고 있는데 뇌가 뭔가를 생각을 해내고 있고 무언가를 작동하고 생각할 때마다 뇌에서 뭔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예요. 즉, 뇌와 의식 사이에 그 관계를 아직까지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존재를 한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뇌에서 뭔가 작동을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 그게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과학의 한계고요. 뇌, 신경의 뇌신경과학의 한계입니다. 제가 공학도 출신이잖아요. 공학도 출신,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과학에 밝혀낸 거 맨날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력, 끌어당김. 근데 왜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중력 가속도 다 구했어요. 질량이 있는 것들은 서로 끌어당긴대요. 그게 중력이잖아요. 근데 왜 끌어당기는 거죠? 왜 작동하는 겁니까?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아직도 몰라요. 의식에서부터 작동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엄청난 내용들을, 정말 어디서 볼 수도 없는 내용들을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근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일이라고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제가 오늘 또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3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원과 일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일체성, 우리 내면의 신이 드러나고 우리 내면에서 참 자아가 드러나는 그 과정들이 무엇이 결정하게 되는가 제가 삶의 목적과 그리고 릴리징에 대해서 이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1편 근원 vs 잠재의식 1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원과 일치되게 됐을 때 어떤 감정과 감각을 갖고 있고 내가 사용하는 게 영감인지 아닌지 잠재의식인지 이게 방해를 받는지 안 받는 건지 그거를 경험을 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고찰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재의식과 근원과 영감이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인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성인들이 이미 다 시스템에 놨고 체계화시켜놓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또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목적의 관점과 또 릴리징의 관점 이것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일체성을 어떻게 만들어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 과정들에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 공부라고 하는 표현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마음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될 것들이죠. 그럼 q 이어트하게 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생기는지 또는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무아지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그 시각화와 학원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될때시각화확언이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지 이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과 함께하는 단계들 이 단계들에 대해서 각각의 1단계, 2단계, 3단계죠. 이 단계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가 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깨닫고 고찰하기 위해서 어, 또한 가지 할 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나와 근원의 일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저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나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왜내 삶이 되지 않는 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찰을 하고, 어, 댓글에 달아주시던가 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또 한번 피드백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어, 여러분들만 보시지 마시고 이 좋은 내용들을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공유를 해주셔서 널리 널리 좀 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이었습니다.